더 네이버 후드 왓치는 백몸 레벨 9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안구를 닮은 엔티티로 청각과 후각은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시각과 촉각을 이용해 방향자들을 잡아냅니다. 시야에 잡힌 모든 유기체를 발살하기 때문에 개체는 극도로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이러한 공격성의 이유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아 수많은 방향자들의 의문을 자아냅니다 지금까지 레벨 9에서 발견된 더 네이버 후드 왓치의 종류는 왓쳐 스트라이더, 스위머, 총세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거대한 안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와처는 땅에서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보이며 방자들을 찾아 교회 지역을 조용히 떠다닙니다. 정찰 중방자를 발견하면 공공에서 빛을 방출시키는데 이 빛에 닿은 생명체들은 회색 백바로만을 남겨 사라지지만 레벨 내의 다른 오브젝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시야가 닿지 않는 장소로 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처의 표면은 탄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무기는 효과가 없어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전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와처의 빛에 당한 희생자는 죽기 전까지 의식을 유지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죽음은 치약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2.4m의 시신경으로 구성된 빈 6개의 다리를 가진 스트라이더는 시속 145km의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해 다리를 사용하여 방릉자를 붙잡는데 잡힌 방릉자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바닥으로 패대기 쳐집니다. 스트라이더의 다리는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좁은 곳을 숨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하지만 마차와 달리 소형화기의 데미지를 입어 휴대용 소총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총기 발포로 인한 소음은 주변의와처로끌어들일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위머로 불리는 개체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물과 관련된 곳에서 발견되며 시신경으로 보이는 8개의 다리는 수생생활에 적응되어 프로트룸의 문어와 유사한 외형을 보입니다. 스위머가 문어와 다른 점은 방자를 쫓기 위해 물밖으로 키어나올수 있다는 점인데 잡은 방응자를 익사시키려는 여러 번의 시도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지를 하나씩 뜯기 시작해 결국 사망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또 네이버우드와치의 공통된 특이점은 기록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왜곡시켜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점이고 그들에게 오랜 시간 노출된 전자기기는 완전히 망가져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노출된 순간 일시적으로나마 비디오 품질이 향상된 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 추후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5.1 포켓을 지니고 있을 경우 더 내부 드와치에게 위치가 노출되어 금방 잡힐 수 있으니 포켓의 소지자는 레벨 9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영혼을 응시하는 자들은 방황자들의 마음을 불태워 지흑같은 어둠을 남길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